마취 이후에 생기는 두피 감각 이상을 줄수 있겠는데요. 또한, 이제, 이마가 좀 부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비절개 모발 이식도 당연히 부작용이 있죠. 그, 절개 모발 이식 부작용, 모발 이식도 부작용이 있고, 비절개도 모발 이식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둘다 공통적으로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는 이제 마취 이후에 생기는 두피 감각 이상을 둘수 있겠는데요. 또한 이제 이마가 좀 부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자개 모발식 같은 경우에는 채취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모낭의 손상 가능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긴 한데 채취된 모낭이 그러니까 두피 아래에 파묻혀서 낭종을 만들 수도 있긴 합니다. 매우 드물고 저는 지금까지 그 사례를 실제로 경험해보신 분을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매우 드물게 학회에 보고되고, 보고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염두에만 두시면 되, 되겠습니다. 어, 모발이식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기술이 안정화되면서 최근에는 뭐 이런 부작용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